여러분 점심으로 간단하게 맥날이 왔고요. 둘다 뭔갈 먹어가지고 스낵랩이랑 크러스 이렇게 시켰어요. 어, 빨대를 안줬대야 음. 배고파. 운진 잘 찍네. 누구 누구 연락이 오지? 숙제? 그건 뭔 아들 딸이니까 뭐 얘기하고. 일단은 그냥 어떤 포인이 어떤 건지, 어? 열심히 공부하고 지 그래, 갖고 막 이런 거없그 여기는 여, 기는어 응, 나랑. 옛날 싸우니까 한번물어보고 그리고 막그내 어디어디랑 혁명 이런 게 아니라 가정리에서 한번해어 아무튼 이 대표님 진짜 인물이야 대중 <목소리> 장인못지 <목소리> 제가 안 차가지고 좀더 시켰어요 <목소리> 스트러스브 치즈 스틱이랑 스킨텐더 이렇게 시켰습니다 발 제발, 그제제제 이터널스 보러 왔어요. 음. 여러분, 이터널스를 봤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 아 원래 같은 거였어 네, 아, 그래프 해졌구나 어. 어. 되게 맞... 여러분, 저희는 소고기 구워 먹었는데. 양이 성이 안 쳐서 제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해서 떡볶이를 시켰답니다 뭐하세요? 원래 유주 생일 선물 사주려고 둘이 일찍 만났는데, 둘다 쇼핑에 의욕이 없어서 일단 카페에 왔어요. 그냥 유주가 고르면 그거 사주려고요. 치킨도 샤브샤브 같은 거. 아, 뭐. 마라탕? 샤브샤브 같 아, 마라탕 혼자 먹을 수 있어. 맞아. 이제도. 뭐 혼자... 어, 좋아, 좋아. 말만 해, 내가 표시할 테니까. 볶음밥 하나에 며, 면도 시킬까? 볶음밥 하나에 면 하나에 만두.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은 차슈볶음밥 하나 하자. 사슴 볶음밥? 아, 사슴 그래. 응. 볶음밥 사슴 볶음밥이래 <웃음> 뭐하시는 거예요? <웃음> 마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파난거 같던데? 왜는거 같지?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응한세개 3개, 4시간으어 여러분 딤섬을 다 먹고 타르틴에 와서 바나나 디저트랑 아아를 시켰습니다 이거 다 해가지고 3만 1 5 0 0원 나왔는데? 맞아 진짜 일 시켜주면 나 잘할 건데 그냥 뽑아주지 진짜 구멍난 가슴은 바로 다빈이다 진짜, 진짜, <웃음> 진짜 대단해 팀구칠이고 그래서 진짜 잘 믿지만 근데 걔가 사위 정도 막 사위? 사위 정도 어, 근데 이번에또렇게비교기시작한면 어. 끝이 없거 그냥 맛을 먹어 너 어제도 여자, 어? 인기낙셨네네가 <웃음> 즐기는 거 아니고? 자신감이. 그만하잖니 증폭이 됐죠. 근데 음. 무슨 소리야? 되게 많을 거 같아. 어 야, 막라영가 올라가. 그니까. 와. <웃음> 여러분 저는 골프를 치고 왔고 씻었고 이거를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이거는 리스 워터 스크런치고 로고가 달려있어요 이 색깔 베이지 색상 잘 늘어나는데 엄청 빡빡하진 않아서 한두번 어머 무서워 두번 정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얄 그린 색깔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화격적이다 제트 블랙 색상인데 되게 광택 있는 색깔이에요 이게 분명히 제가 색상을 고른 거거든요? 이 어떻게 이렇게 튀는 색깔을 골랐을까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네 가지를 보내주셨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직접 하고 한번 착장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밥을 먹고 돌아왔고,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욕실 선반을 열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아쿠아픽이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양치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긴 알아가지고, 치실을 따로 하긴 하는데, 꼭 스케일링 받으러 가면은 치석이 그래도 엄청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 아쿠아픽을 계속 양치하고 나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하면 할수록 요거를안 썼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시원하고 진짜 좋아요. 완전 강추해요. 그래서 1일 1픽 하면 은 딱인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채워줍니다. 저는 약간 미온수 정도로 하는 편이에요. 너무 차가우면은 이가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고 요거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닫아주시고 이제 이걸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모델이 펜트하우스 주단태 엄기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 봤는데 엄청 프리미엄한 그런 이미지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셨으면은 요게 또 엄청난 장점이 휴대하기가 진짜 너무 간편해요.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하시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제트팁을 보관할 수 있는 내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 딱 닫으시면 은 끝입니다. 사실 물은 잘 닦아줘야 되는데 제가 <웃음> 영상을 찍으려고 급하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물은 다 제거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꼭 제거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가볍고 여기 보시면은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자석으로 띡 해가지고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4시간 정도 완충을 하면은 충전 없이 30일까지 계속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관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가방에도 쏙 들어가는 크기예요. 그래가지고 휴대하기가 진짜 너무너무 간편합니다. 아쿠아픽 화이트 제품은 8월에 출시가 되고 나서 1차로 조기 완판이 됐대요. 네 이번에 화이트가 재입고가 되면서 새롭게 민트, 핑크 색상도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민트 색상도 하나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색상인데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이 코드리스 제품이 지금 57%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양치랑 치실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찍 퇴근하느라 그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다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조금 하고 하다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약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음, 근데 계속 계산그해 놓고 내가 몇번 화... <목소리>